한나무의 줄기 하나 있는 것보다는 한나무가 이렇게 두 이렇게 막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부피감이 있잖아요 많이 가려지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뉴욕 네, 김진호입니다 어 저희 블로그 통해서또 좋은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요거 보고 재있는 질문 들어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최재용 님이신데요 두발이식을 많이 하시는 의사분들은 두피 상태를 보고 두발이식이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아 판단할 수 있나요. 예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그게 100%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음, 체격이 되게 좋은 사람을 우리가 보고 아저 사람이 운동을 잘하겠구나 힘이 되게 좋겠구나 라고 짐작하는 요 정도는 됩니다 머리카락 채취하는 부분과 이식하는 부분 두 군데를 우리가 저희가 필요로 하거든요 모발 이식하는 인사는 근데 이제 채취하는 부분은 머리를 보고 아이 부분이 머리가 되게 많이 채취가 잘 되겠다 두껍고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모발이 많은 사람 한 나무에 줄기 하나 있는 것보다는 한 나무가 이렇게 두 이렇게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부피감이 있잖아요 많이 가려지고요 그래서 똑같아요 머리도 한 개짜리 한 구멍에서 한 개만 나는 일모 모양이 있고 한 구멍에서 두개세개네 개가 나오는 모양이 동양 있는 보통 세개내개 보다는 잘 없고요. 보통 판매 중한 두개 정도, 세 개짜리 네 개짜리 모는 많은 분들은 확실히 더 우리가 모발이시 결과가 똑같은 모습을 해시면또 좋겠구나 미리 알수 있고요. 또 하나는 머리카락 굵기. 뭐 하나 하나의 굵기가 두꺼운 분들은 아무래도 좀더 도움이 돼요. 나무 굵기가 두꺼우면 좀더 숲을 채우는데 똑같은 나무를 채우기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머리카락 굵기도 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이분은 조금 더 결과가 좋겠구나 하는 거 하나 짐작할 수 있고요 이식부위 상태를 보고도 조금은 짐작을 해요 두피 두께라든가 또는 이제 뭐 기름기 피지 분비량이라든가 어, 약간 흉터화되기도 하거든요 두피 자체에 약간 흉터화 요소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서 아 수술이 조금 쉽겠구나 어렵겠구나 아무래도 수술이 쉬우면 좀더 결과가 좋을 확률이 높은 거꼭 그런 건 아니지만 수술이 어려우면, 그러니까 좀 그런 상태가 좀안 좋으면 흉터가 흉터라든가요, 뭐 아니면 애초에 정말 흉터, 화상이라든가 뭐 사고라든가 이런 흉터 같은 경우는도 흉터 정도에 따라 생착률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짐작을 하는데 100%는 아니에요. 아, 되게 안 좋을 것 같지만 되게 좋은 분도 있고, 또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좀 떨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이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예측은 하지만 그게 이렇게 아주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예민하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편차가 많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워도 저희가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게 있고 쉽다고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그것도 한계가 이제 뭐 무작정 쉬운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아주 예민하게 보고 저희가 하는 그 요소는 아니라는 거 네,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